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어느덧 하원 시간. 아이들이 통학 버스에 오르기 전 선생님이 통학 버스를 확인하고 있네요. 음. 안전띠 문제 없고. 선생님 오늘도 꼼꼼하시네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야 하니까요. 그럼 저도 차량 내외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통학버스 안전수칙을 모두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 친구들을 데리러 가볼까요? 달리는 차안에선안전대를 매고 내릴 땐 좌우를 살펴요. 마지막까지 집에 안전히 돌아가면 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죠? 네! 자, 선생님 손잡고 발판 잡고 손잡이 잡고 천천히 조심조심 올라가요 천천히 조심조심 천천히 조심조심 손잡이 잡고 올라가 손잡이 잡고 손잡이 잡고 천천히 조심조심 네, 조심조심 손잡이 잡고 하나 둘셋 어? 레비가 어있지 사장 주변에도 안보이는데요. 제가 확인해봐야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아이들이 모두 탔나 확인하는데 어? 진체. 레비가 안보이네요. 레비야, 아, 여기서 뭐해? 개미 구경하고 있었어요. 차 주변에 있으면 위험해. 왜요? 운전 선생님이 출발하기 전에 주변을 확인하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출발하다 쿵! 하고 부딪칠 수도 있어요. 아, 앞으로는 차 주변에 있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차 주변에 있지 않기? 네. 약속. 약속? 선생님하고 이제 가자. 우리 친구들도 차 주변에서 놀지 않기 약속. 모두들 안전벨트 잘 멨나요? 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어떻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 서연이가 구리 안전벨트도 잘 채워주고 잘했어요. 모두들 꼬인 안전벨트 없이 잘 착용했나 확인해 볼까? 잘 착용했네요 우와 차 타는 거 진짜 재밌다 딸깍거리는 소리도 재밌고 <웃음> 구리야 벨트 풀었다 잠갔다 장난치면 안 돼요 어, 왜요? 혹시나 벨트가 풀려 있을 때 갑자기 차가 멈추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 안전벨트는 내릴 때만 푸는 거야 맞아요 우리 태은이가 아주 잘하는구나 그럼요 차가 움직일 때 일어나면 위험한 것도 알아요 구리야 너도 앞으로 조심해 어, 알았어 나도 앞으로 조심할게 <웃음> 모두 안전띠 착용 완료 이제 출발해 볼까요? 네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우리 사연이 사연이 음. 손잡고 음. 엄마 왔어요 우리 태훈이도 엄마 응. 네. 서연이 태훈이 안녕! 안녕! 안녕! 엄마! 노란좀막껴소서 기다려야 해요! 우리 서연이가 잘하는구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어요! 여기는 먼저 가을를 살피고 손이 들어갔나요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